코리숙달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체리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왔는데요 오늘도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있어요 거의 지금 스튜디오 도장깨기 수준으로 많이 찍고 있는데 이렇게 찍는 김에 한번 진짜 유명한 곳들 다 가서 찍어버릴까봐요 제일 좋았던 스튜디오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제가 요즘에 또 약간 레드 계열 체리 레드 컬러에 살짝 꽂혀가지고 맨날 핑크만 하다가 요즘 또 레드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거든요 맨날 좀 매트한 레드 메이크업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촉촉 탱글탱글한 그리고 좀 앙큼한 느낌의 체리 레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먼저 제가 좋아하는 달바 워터풀 선크림 톤업 버전으로 발라볼게요 이게 인기가 많아져서 그런지 톤업이 되는 버전으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이것만 또 써보고 있어요 얼굴 먼저 이렇게 기초 단계에서 먼저 밝혀주면 베이스 메이크업 할때 조금 더 화사하게 메이크업을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외선 차단도 해주고 얼굴도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아, 여러분 그리고 렌즈는 렌시스 샌드브라운 컬러를 착용해줬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직경에 자연스러운 그래픽이에요 그리고 피 쿠션 글래스 클리어 글래스 컬러로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이건 제가 며칠 전에 써봤는데 제 피부에 은근 되게 잘 맞더라고요 옆에 있던 지인도 어머 니네 피부에 딱이다 해가지고 집에 약간 두고 안 쓰고 있다가 요즘에 손이 좀 가더라고요 컬러도 제가 피부가 좀 밝은 편인데 딱제 피부톤에 적합한 컬러 같아요 은근 피부톤 맞는 베이스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가끔가다 이렇게 내 피부랑 딱 맞는 애를 찾으면 너무 기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내 최애 쿠션 목록에 딱 추가가 되는 거죠 오늘은 드디어 피부가 깨끗한 날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요즘에 챙겨먹는 그런 제품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피부가 되게 좋아졌어요 제가 나중에 그거는 제 꿀템 모음집으로 영상을 찍어서 가져올게요 지금 제가 모아놓은 꿀템들이 좀 있거든요 빨리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드릉드릉 거립니다 오늘 피부 상태가 너무 좋아서 굳이 컨실러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제 릴리바이레드 쉐딩 바이블로 얼굴 윤곽을 먼저 잡아볼게요 저는 이렇게 아예 홀을 따라서 코끝도 어떻게 보이게 쓸어주고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그리고 입술 윤곽도 입술이 좀 뚜렷해 보여야 얼굴이 전체적으로 조금 인상이 진해 보이거든요. 얼굴 외곽도 이렇게 쓸어서 얼굴 여백을 좀 줄여줄게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허해져서 얼굴이 되게 넙대대해 보이고 커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별했다고 영상을 올렸잖아요. 디테일한 얘기는 많이 안 해드렸지만 저는 좀 오래 사귀고 난 뒤였어서 미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심적으로 크게 영향이 많이 없었거든요? 물론 조금 슬프기야 하지만 후련함이 더 컸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람한테 또 상처를 받은 게 최근에 있었어가지고 그게 더 힘들어요 지금 정말 급격하게 사람과 가까워지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사람한테 상처를 되게 많이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사람을 금방 잘 믿어서 그래요, 이게.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제가 정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래도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죠? 어른이니까 감정 컨트롤도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 저 같은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사람을 조금 더 오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든, 뭐, 애인이든 정말 내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좀 오래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까지 해주고 혹시 아이브로우를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도 그냥 원래 제 눈썹 쉐입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오늘따라 이렇게 처지는 기분일까요? 여러분도 그게 느껴지시나요? <웃음> 원래부터 텐션히 <웃음> 낮은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지만 더 처지진 않게 이 눈썹을 다 그려줬으니까 이제는 아이메이크업! 아이메이크업은 토니모리 더 쇼킹 스피노프 팔레트 6호 삐삐 체리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게 오늘 체리 메이크업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름부터 삐삐 체리죠. 이게 아주 말괄량이 같이 만들어줄 거니까 한번 기대해보세요. 오늘 입은 룩 보면 아시겠지만 막 뭔가 상콤한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약간 힙하면서 좀 섹시한 느낌도 집어넣을 거거든요. 요즘 너무 청순 룩을 많이 보여 드려서 마냥 청순하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겹고, 그쵸? 그래서 먼저 딸기 우유 컬러를 베이스로 넓게 깔아 줄게요. 이게 딸기 우유 컬러긴 한데 마냥 흰기 낭낭하기만 한 컬러가 아니거든요. 딱 발랐을 때 허옇게 떠 보이고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흰기가 그렇게 엄청 많진 않아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발라준 다음에 살짝 애쉬끼가 들어가 있는 중채도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 있는 컬러를 전체 다 사용해 볼 거예요.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는 색구성이거든요. 딱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던 팔레트였어가지고 오늘 꼭 써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눈 끝에 음영을 살짝 주고 눈 앞에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삼각존 부분도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 줘야 눈이 깊어 보이거든요. <웃음> 말투가 왜 이래. 살짝 음펄이 섞여있는 레드 컬러로 눈에 포인트를 줄 건데요. 이것도 눈 끝에, 눈 끝에 발라서 이렇게 살짝 대각선 위쪽으로 흩트려줘요 잔량을 가운데로 좀 가져오고요. 뭔가 확 도화살 메이크업 같아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언더에도 언더에는 전체적으로 삼각존 위주로 발라준 다음에 앞쪽까지 싹 끌고 올 거예요. 이 속눈썹 가까이 있는 부분에 위주로 문질러줘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붉으스름한 다크브라운 컬러로 눈 끝에 음명을 조금 더 줘볼 거예요. 아이라인 채울 자리에 표시 정도만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삼각존 쪽에도 살짝만 이 정도만 슥슥 쓸어주세요. 아주 미세한 터치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레드 베이스의 오팔 글리터 펄 섀도우를 눈두덩이에 얹어볼게요. 되게 은은하게 빛나기 때문에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불그스름한 느낌이 조금 더 나면서 살짝 포인트도 돼요 벌써 앙큼해졌죠 인상이 이제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찝어주고요 오늘 갈 스튜디오가 약간 보니까 무드가 조금 힙한 힙스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그 무드에 맞춰서 조금 힙하면서도 앙칼진 느낌의 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살짝 지금 못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상이 그래도 언더는 조금 덜세 보이게 샴페인 오로라 펄을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어머 숨어있던 순수함이 살아났어요 뭔가 살짝 샤방해졌죠 음. 그리고 클리오 스퍼프루프 브러쉬 라이너 킬블랙 이걸 사용해서 일단 점막은 아주아주 아주 얇게 채워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눈꼬리를 오랜만에 좀 올려서 그려줘 볼 거예요 끝은 많이 안 얇게 그리면서 뺄수록 얇아지게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게 빼줬고요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다 그려줬으면 제 최근 영상들에 거의 맨날 출연하는 마스카라 중요한 날마다 맨날 쓴다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도 역시 빠질 수 없어 가닥가닥씩 속눈썹을 다 살려줄 거예요 점막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 점막을 조금 더 채워줄게요 이렇 해주고 언더도 오늘은 언더도 좀잘 보이게 많이 많이 쓸어볼게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다 해줬으면 아까 사용했던 쉐딩 제품으로 애교살을 강조해줄게요 또 중안부를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컬러그램 음영창조 라이너 2호로 애교살을 한번더 강조해줄게요 애교살을 딱 만들어줘야 사진이 잘 나와요 그리고 이걸로 살짝 앞트임 효과도 아주 미세하게 줄게요 눈 앞머리에 살짝 음영 넣듯이 이렇게 해주면 눈매가 좀더 뾰족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밤 심쿵빔 컬러를 볼에 물들여줄게요 이게 레드 컬러거든요 맑은 레드 컬러 오늘은 전체적으로 레드레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진짜 마음에 드는 레드 블러셔가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나마 좀 맑게 예쁘게 물드는 것 같아서 레드 메이크업 할때 이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게 촉촉한 광이 죽질 않죠 이 정도쯤 물들여줬으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요. 이것도 오늘의 핵심 제품. 토니모리 더 쇼킹 립 볼륨 글로우 러브 서먼 컬러예요. 이게 딱 뭔가 전형적인 체리 레드 컬러 같더라고요. 이런 빛깔인데 너무 예쁘죠? 탱글탱글. 착색도 어느 정도 돼가지고 냄새도 되게 맛있는 과일 사탕 냄새. 음, 이제 빨리 발라볼게요. 오늘은 이거를 단독 사용할 거예요 맨날 제가 립 컬러 두 개를 사용해서 항상 섞었었잖아요 먼저 이렇게 발라서 퍼트려주고저 <웃음> 냄새가 너무 좋아요 먹고 싶어 이게 은근 입술이 살짝 비치게 맑게 색이 올라오는 제형이라서 뭔가 더 유리알 같은 느낌이 나요 뭔가 만지면 찐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입술도 되게 편해요 이렇게 한번발라줬으니까 입술 안쪽에 살짝 더 덧발라 볼게요 거의 풀림 느낌으로 탱글탱글 체리알같이 발라줬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막상 발라보니까 아이라인을 좀더 길게 빼면 예쁠 것 같아서 살짝 길게 더 뽑아볼게요 음, 이렇게 빼니까 좀더 예쁘죠? 더 화려해졌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라이터까지 해줄게요 좀더 글로우한 광택을 살려줘 볼게요 얼굴 윤곽도 살려주고 특히 여기 웃을 때 앞광대 쪽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일단 다 끝났고요. 머리까지 조금 해서 모아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웃음> 이렇게 다 머리까지 해봤어요 오늘은 살짝 연한 웨이브를 하고 왔고요. 약간 힙하면서 섹시하지 않나요? <웃음> 제가 아까 처음 말했던 컨셉처럼 아주 딱 들어맞게 잘된것 같아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오늘 무드에 맞는 표정은 약간 이런 느낌. <웃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늘 사진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글로우한 광채랑 유리알같이 탱글탱글한 체리 레드 립 눈도 붉그리한 뭔가 도화살이 있는 듯한 홀리는 느낌의 아이 메이크업이에요. 오늘 밖에 나가서 다 홀려버리겠어. 현실은 내가 사진만 찍고 택시 타고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상도 좀 깔끔하게 이런 검정색 귀스티를 이렇게 입어줬고요 목걸이는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산 따끈따끈한 목걸이에요 올 여름에 착용하려고 사는데 오늘 메이크업이랑도 약간 레드빛으로 찰떡이길래 한번 착용해봤어요 레드에 옥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목걸이거든요 예쁘죠?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 Okay.